흑회에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이벤트가 있죠. 예를 들면 수집이라든가토거스라든가 가르강 티아나 호박밭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연어 낚시가 있습니다. 낚시 이벤트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재화랑 시간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보상은 또 별로여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5월달에 아주 흥미로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흑우셋을 쓰면 큰 연어를 낚을 수가 있어서 상위권에 가기 쉽다는 글이었는데요. 그러면 흑우셋 바로 아래인 황금셋으로는 과연 어디까지 낚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연어알 1000개를 가지고 황금셋으로 7시간 동안 낚시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5월달에 찍어둔 걸왜 지금 올리냐 할수 있는데 내맴! 사실은 영상 녹화를 다 하고 나서 질려가지고 도저히 다시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낚시 이벤트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연어 알은 재화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벤트 낚시터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면 되는데요 입질이 올 때마다 낚을 필요는 없고 연어는 빅히트에만 나오기 때문에 캐릭터의 표정을 보고 빅히트때만 낚아주면 돼요 실험에 쓰인 낚싯대는 낚시 포인트로 상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낚시치는 성능이 같은 보거지로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또 연어 알을 다 소모할 때까지 낚시를 한 다음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엑셀에 연어의 크기와 고양이 상자의 숫자들을 기록했습니다. 을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연어 알로 1000번을 낚시했을 때 연어는 155회, 고양이 상자는 157회가 나왔습니다. 이를 확률로 보면은 연어는 15.5% 고양이 상자는 15.7%로 연어와 고양이 상자가 나올 확률이 약 15%로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어 155마리 중에 제일 작은 연어는 3.31cm 제일 큰 연어는 389.84cm로 나왔고 평균 크기는 199.97cm 표준 편차는 114.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로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연어 155마리 중에 90%의 크기는 30cm 이상, 380cm 이하로 나왔고, 하위 5%를 제외한 상위 5%인 8만 마리만 380cm를 넘었지만 400cm는 못 넘었습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잡히는 크기는 평균 199.97cm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cm로 연어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황금셋으로 낚시를 했을 때 연어와 고양이 상자의 확률은 각약 15%로 서로 같았고 연어의 크기는 최대 800cm 이하로까지만 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기 보상 순위가 14%를 떡거리를 한걸 보면 황금셋으로는 상위 15%까지가 한계이고 상위 10%로 들어가려면 보석으로 판매하는 낚싯대와 찌지가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조건 비싼 거를 든다고 해서 꼭 상위권에 간다고 할 수가 없겠는 게 황금셋으로도 1000번을 던져서 380 이상 8마리가 나온 것이라서 크고셋을 들고 있다고 해도 충분한 시간과 재활을 써야지 상위권에 갈수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결론 연어의 최대 크기는 장비에 따라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장비가 좋을수록 큰게 나오긴 하지만 준내 낚아야 한다 라이트 유저는 그냥 대충하고 보상만 받자 아 그리고 미끼를 연어알 대신 탑피시 블루로 하면은 큰걸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100번을 던져서 고양이 상자 한번 나왔습니다. 후. 네, 50만 골드. <목소리>